사그라 사의 모든 형태도 마찬가지다. 이것이 이렇게, 현재는 여러분, 뭐 재료가 뭐 뭐다, 플라스틱이다뭐 이런 여러 등등의 여러 인연이 됐고, 이런 얼굴을 됐으면 시간이 오래됨으로써 나를 가서 뭐 지각에 갈 때로 간다고 하며, 그렇죠? 모양만 바꾼 것이 이 없어진 건 아니거든. 모양이 바뀌어서 눈에 보이게 되니까 없던 것이 생긴 거 아니에요. 본시 있던 것이, 본시 있던 것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어, 그때 어, 조건에 따라, 여건에 따라 눈으로 보일 수 있는 유형이 될 수가 있고, 또그 여건이 또 어떻게 흩어지면, 무형의, 무형의 얼굴로 돌아갈 수가 있고, 유형이 됐다가 무형이 됐다가 유형이 됐다가 무형이 됐다가 하는 부분이지, 유형으로 있을 때는 낫다, 있다고 하고, 무형에 돌아가니까 없어졌다, 죽었다 하고 있는 것이지, 시시자체는 새로 생긴 것도 죽은 것도 아니다입니다. 곧 여건 따라 이제 본거거 그러면, 모든 유형의, 유해 뿌리가 어땠냐,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가 생기고도 그렇지 뭐가 뿌리가 된다입니다. 예. 그러면 반대로 뭐는 뿌리가 어디다? 유다야. 유라는 뿌리에서 뭐라는 가지가 나왔다 고 보고 서로가 가지가 되고 서로가 뿌리가 된다입니다. 어떤 것이 뭔냐, 닭이 뭔지냐, 알이 뭔지라는 끝이 없다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고 그러니까 새로 생긴 것이 없고 새로 없어진 것이 본시 있었다 불성도 본써이 가지고 있듯이 우주 만남 삼다만상의형태가본시이대로 이대로 있었다 입니다 이대로 있었다이 형태로 있었다는게 아니죠 그때그때 그때 따라 지수와던사대 그런 형태도 되는 거고 그 여권에 흩어지면 눈에 눈에 보이지 않는 또 형태로 돌아갈 뿐이지 보였다가 안보였다 하는 것이래요 요새 과학자들이 제일 골치 아픈 것이 모든 것이 알매가 있으면 거기에서 근거가돼뭐가지가나고가지가나고뭐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나올 리가 없다고 하고 있는데 과학의 실험을 해보니까 실제 아무것도 없거든 실제 아무것도 없는데 호란는 뭐가 나타나뭐기약을 한다는 이 도저히 자기 인의 이론상 이론 속이면 안 되거든 뭔가 조그마한 뭐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뭐가 배양하게 되면 가지가 늘어지고 뭐가 부피가 늘어난거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도 어찌 나오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그런소리들던 것도 웃습니다이뭉뚱그리들이 말이야. 증궁염 요요를 몰랐구나.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모든 것이 있음의 뿌리인데 그 뿌리가 눈에 보이는 뿌리가 아니라요. 어. 그러면 그 뿌리는 어디에 생기느냐. 있다고 하는 것이 뿌리가 된다면 없다는 것이 오히려 가지가 된다. 서로가 가지가 되고 뿌리가 되고 가지가 되고 뿌리가 된다. 그죠? 렇이인체아지 깨닫지 못하거나. 그래서 이걸 아무리 우리가 설명해줘봐야 그 사람들은 뭐 이해하겠어요.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집착로 봐버리면 선이다, 악이다 하는 것도 너그 사로잡히지 말아 놓아버리라. 그럼 둘다 평등하게 똑같이 볼 수가 있답니다. 예. 되겠습니까? 요그 정도. 예. 어. 그러면 넘어갑니다. 진심 인망, 불현이라이게 참, 마음을 망으로 인하여 나타나지 않는다. 그랬죠. 십지경의 운호대, 십지경의 말씀하시기를, 중생신중에 유금강불성호대, 유여일륜이체명온만 하야 광대무변이 엄만은, 이제, 그렇죠 우리 중생으로 몸 가운데, 탐진지 삼적이랄지색수상행지 모든 감정이랄지, 이런 속에, 금강, 무너지지 않는다고 해서 금강에 비유했어요. 예, 금강에 불성이 있때 마치 그 날, 날같깥 태양과 같답니다. 그렇게 체가 밝고도 웅만 하야 또 관계해도 과가 없어요. 뭐이 끝이 없거든. 이렇지만은, 이제 이온 흑음소부 홈이 요여병내 둔광이 불륜 현전이라 하시고, 위에 예, 다만, 이제 색수상행시 오음이죠. 우리가 경고포문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번의 망상, 감정이라지 이런 생각의 검은 구름에 덮인 바가 된것이또 마치 병속에 등 불빛이 능이 바깥에 나타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랬죠. 빛이 밖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빛이 없는 건 아닌데 있긴 있는데 병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빛이 밖에 나오겠느냐 우리 불성도 마찬가지라 이렇게 우주 전체를 삼킬 수 있는 그런 으을 우리가 가져 있건만은 망상 번내라 하는 혼침과 살라 이걸로 말미암마 능이 나타나지 않는답니다. 우열반경에 우르되 또 열반경에 말하기를 일체의 중생이 개유불성허대 무명부고로 도둑해 탈이라 하시니 일체의 중생도 다 똑같이 붙이 같은 불성을 갖추고 있지만 은 문명이라 하는 이생각 그렇죠 어리석음 생각 이것이 덮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 깨달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네. 그다음에 성법이가 위근이라 성법은 각으로서 이제 근본이 뿌리가 된다 이게 불성전는 각이 아니 불성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음을 말한 것이니 단능자각하야 각지 명요하여 이기소부하면 증명 깨달이라 다만 능이 스스로 깨달아 그 깨달은 지혜가 밝고, 이제, 요다요. 이제 밝아서, 그 덮인 바를 여인다고 하면, 곧, 거기서 이제 그 달이그해에 뭐냐. 그곧해달이라고 이름하느니라. 곧이 일체 재선이, 얘가 이건 이러다, 그므로 알라. 일체 재제 선이라 하는 거는, 각으로서 뿌리가 되도다. 인기 각근하여 수능현, 아, 수능현현 제공덕수 오든 열반지가가 유차이성 하나니 여시 관심을 가명이 요니라. 그래서, 에, 일체 모든 선이 각으로서 뿌리가 되더다. 그 각의 뿌리를 인하여 드디어 능이 모든 공덕의 공덕이라고 하는 공덕수, 공덕의 나무를 놔두거든. 열반에 열배가 이로 말미야마 이로나니 이와 같이 마음을 보는 것을 가히 이름하여 요, 마쳤다, 요다리라고 이렇게 한다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악법 2, 3도 2근이다. 악법은 또 3독으로서 이제 근본이 된다. 우문알 상설 전여 불성과 일제 공덕은 인과 이근 연이와 미심커라. 문명지심과 일체제악은 이하 이군이니고또 무로 카로되 위에 이제 설하신 말씀하신 진여의 불성과 일체 공도궁 각을 이나야 각으로서 그 말이죠 각을 이나야 이제 부리가 되고니와 음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다 도이 말이죠 미신케라이 말이죠 문명의 마음과 이체 모든 악은 도대체 무엇으로써 풀이가 됩니까? 다발 무명지심이 수유 8만4천 번에 종욕하야 항사중악기 무량무변이나 치여원지컨덴 게이 삼독하야 의 근본이니, 그렇죠? 다백가로되 무명의 마음이 비록 8만4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번에 까지 이제 욕심이라지 그런 이제 본의 망상의 정력이 있어서 항상 모든 악을 항상 모래수와 같은 그렇게 그러니까 항상의 모든 악이 또 한량 없고 가아가 없으나 요로치해서 말해본다면 다 삼독을 인하여 이제 근본이 되는 것이니 이 삼독자는 즉 담진치야라 그 삼독이라 하는 것도 곧 담진치 이것이 입니다 사삼독심이 자연 본래 구유 일체 제약함이 요요 대수가 근수 실이나 소생지엽이 기수 무변인달하야 그래되죠이 삼독의 마음이 자연 근데 본래 일체 모든 악을 갖추 있는 것이 마치 큰나무에 뿌리가 비로 하나지만은 그남바고서생연 가지랄지 이그 수가 없는 것과 같아서 피삼덕근이 일리근 중에 생제 악어 홈이 백천만억배나 가오전하야 불과 이원이라그 삼덕의 불이 낱낱불이 속에 모든 악어 불을 내는 것이 백천만억배나 앞에 지내갔다입니다. 그렇기까지 비유하지 못하나니라. 그 다음에 이제 정령 육족. 육족을 여소 도족이죠. 육족 이제 바로 이제 밝혔다. 유시 삼독이, 오, 일본체의 자이 삼독이 오니와, 이와 같은 세 가지 독이 한몸 속에 말이죠. 한 본체에 스스로 삼독이 되었거니와, 약 응형육군하면 영명육족이니 만일 이것이 육군의 안의비설신 육군에 응해 나타나게 되면 또한 요소도덕이라고 한다. 육족이라고 이름하나니 육족자는 즉육식이라요소도덕이라 하는 건 뭐냐 육식, 그렇죠? 우리가 늘 배우고 알고 있는 것이죠. 육식이다. 육차육식이 출입재근하여, 탐차만경하여연성악업하야 장, 진여, 최고로, 명, 육족이니라. 이 육식이, 이제, 모든, 이제, 에 이제, 안입이 설치 육근이죠육근에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말미 아마, 에 만경에 탐탁하죠 만경에 탐탁하여 그렇게 한 후, 그렇죠. 악업을 이루어, 진여의 채를 막는 거로, 이제 도적이야. 잃어버렸다. 도적 맞았다. 그렇죠? 이제 도적이라고 이름 하나 아니라, 일체 중생이 유차 삼독과 급이 육적으로 홍란 신짐하여 신륜 생사하며 윤회 육시함으로 수제 고의 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체 중생이 이 삼독, 심각, 그렇죠? 삼독과 육적으로 말미암아 몸과 마음을 홍란게 하여 생사에 진류해서육지에 윤회함으로 모든 고통을 받는 것이, 고뇌를 받는 것이, 유효 강하가 인소천원에, 이제, 이거 연장이 에, 요여류 불, 부절하야, 내능 미만하야, 파도 말리 하나니라. 마치 강의 물이, 처음에 조그마한 그 우물 세미거든, 세미 근원에, 물 졸졸 졸 흐르는 것이 이제 끊어지지 않거든 끊어지지 아니하번 이나요 이에 능리에 아주 널리에 물이 가득 찬다입니다 가득 채가지고 큰 바다에 들어가게 되면 말리에 파도치는 것과 같도다 이렇게 비용했습니다그 다음에 단삼독 삼독의 뿌리를 이제 끊어버린답니다. 약부 요인이 단기 근원 즉 이 중요 계시기니라, 그 해탈자는 능전삼독하여 위삼지정계하고, 뭐, 바로 쓱뿌죠 많이 다시 어떤 사람이 그 근원을 잘라버리면끊어버리면곧 모든 흐름이 다, 에, 다 쉬는 것이니라, 쉬나니라. 그래서 해탈을 구하는 자는 능이 삼독을 굴려서 삼지정계를 삼고, 또, 능전 육족 가야 육바람일 하나니, 이 육족이라 하는, 요거를 능이 굴려서 육바람일을 삼는다입니다. 그거를 없앤다 하는 것이죠. 한쪽가돌격 깨닫게 되면 오히려 육바람일이 됩니다. 하나니, 자연 영리 일체 재건이라, 자연, 자연의 일체 모든 고통을, 길이 여인하니라. 그 다음에, 이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닙니까? 뭐, 할수 없죠. 시간이 없으니까. 요출3계3계에서 3개, 이제 요리가 벗어난다. 그렇죠? 또이 문화, 또 무로 가로대3도육족이 광대 무변이 오늘 <웃음> 야교관심하며 운하 면피 무궁지권 있고 3도과육족이다 하는 것이 그 광대하고 <웃음> 가가 없는데 도대체 중생 무변 서원도 보내 무진 소원단이라고 끝이 없고 가가 없다고 그랬는데 이만이 이제 오지 만만 가라게 되면 어떻게 그 무궁한 고통을 우리가 면할 수가 있습니까? 답아, 삼계업보가 유심소생이니, 양민조심하며 어 삼계 중에 직출삼계하리라. 답에 가로되, 삼계업보라고 하는 것이 오지 마음으로부터, 마음에서 난바다에딴 데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있느니, 이 마음만 요달해버리면, 이 삼계 속에 있으면서 꽃 그대로 삼계에서 벗어나올 수 있는 것이다, 입니다. 예. 처음물 흐름이, 나중에 바다에, 물에 이제 가보니까 큰것 같아도, 실지맨 처음 출발할 때는 그는 조금 많은 곳에서 나온 것이다. 그것만 잘라버리면 모든 물 흐름이 끊어진다. 꽃과 하는 것 같이. 그렇죠. 그 다음, 삼계 원인, 삼계 원인이, 원인이. 기삼계자는 즉삼동이 아니, 그 삼계라고 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늘 욕계, 색계, 무색계다고 하고 있는 삼계라는 것은 그곧 그 뭐냐 하면 삼독심이다입니다. 우리가 마음 속에는 삼독 그러니까 탐이 욕계요, 진이 색계요, 치이 무색계라 탐심이 욕계가 되고, 진심이 색계가 되고, 또 치심이 무색계라고 한다 이죠. 거 유차 삼독심 하야 결집 이제약할세 업보성지하여 윤회육지거로 명이삼계니라 이삼독심을 말미암아 모든 악을 결집 이제 모았다입니다 할세 그래서 그 다음에 업보가 성취되어 육지에 여섯 군데거나 여섯 군데예 윤회하는 거로 이름하여 삼계라고 하나니라 우삼도족 경중으로 수보부동하여 분기육초거로 명육취니라 또이 삼덕이 오브를 짓는데도 가벼운 것이 있고 무거운 것이 있거든 이제 경과 중으로 이제 갑으로 받는 것이 또 가치 아니하야 나누어 여섯 군데를 돌아가는 거로 이름이 육치, 여섯 곳이라고 했던니다그 다음에 미현육치 예, 미하게 되면 육치가 나타난다 또우문알또 무로 가로되 우나 경중이 분지 위육이니 있고 에, 어떤 것이 에, 가볍고 무거운 것이 나노도 여섯이라고 합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다발 야교 중생이 불효 정인하고 미심 수선하며 미면 삼계하여 생 이제 삼경지 하나니 만일 어떤 중생이 정인을 알지 못하고 바로 근본을 깨닫지 못하고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마음이 미해 있답니다. 미한 마음으로 선을 착한 것이 이제 좋다, 악을 버리라고 했기 때문에 선을 닦게 되면 삼계를 면치 못하야 이제 세군데 가벼운 곳에 난답니다. 그삼경지에 나나니 우나 삼경고 그 어떤 것이 삼경입니까? 소위 미수십선 하야, 망국해락하면 미면 탐계 하야 생어 천치하고, 그래서 이른바, 이제 미안 마음으로,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말입니다. 미안 마음으로, 이제 시박을 끊고, 나쁜 것을 버리고, 도착한 것로 받도록 행해라고 했으니까, 십선인데 닦고 있습니다. 이그 십선 닦는 것이 뭐냐, 악도를 여의고, 선도에, 받기를 이제 원하고 있답니다 이제 그런 것으로서 쾌락을 망령기 되 구하면 구하고 있는 마음 자체가 역시 탐심이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탐계를 면치 못하여 하늘이라고 하는 천지에 남다입니다. 그래서 천사에 나는 사람은 탐심이 많다 이 말입니까? 예, 천장각에서 뭐를 믿고 천장각에서 뭐 하고도 혹시 나쁜 거로 지원을 하고 싶고. 좋은 곳에 가고 싶다 하는 표라를 구하고 있는 순간 역시 탐계를 면치 못했다입니다.